대다수의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깜깜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너무 귀여워. 제대로 그려 똑바로 대충 하지 그, 말고 내가 무슨 미대생이야? <웃음> 고양이 여러 마리가 곡선을 떠받친다고 해석하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. 저한테서 못해! <목소리>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플래토스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우는> 거야? <웃음> 됐다. 오케이, 스 저이자도할수 있는데, 이따 보여드릴게요. 신청한 표시야. 신청한 표시이거 웃기다. 야이거 웃기다. 헛소리 하지마, 임마. 선명해야 돼. 아 힘들다. 이거 데코레이션 데코레이데 <웃음> 앞에, 앞에 두 명은 왜 이렇게 대충 했어? 왜? 앞에 두명좀더 이게... 해봐. 이게 다야!